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린이플입니다. 오늘은 게임은 바로 단편 공포게임 찍으러 있는 확코라는 게임입니다. 참고로 제가 더빙을 하는데요. 더빙을, 더빙하면서 할 거니까. 예. 더빙을 할 겁니다. 하여튼 더빙을 하면서 할 건데 이게 제가 아프리카 타프레가 이제 우가우가 쪽에서 했을 때 인데요. 이게 네, 그때 게임을 해서 이제 이게 더빙을 하는 게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네, 근데 트위치와선 처, 최초 처음입니다. 이거를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에 유튜브 올라와져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최초 트위치로하는거기 때문에 대단하죠? 아, 정말 긴장되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략은 다 까먹었어요. 이제 스, 기억하는 거는 스토리가, 그러니까 엔딩이 두 가지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엔딩을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엔딩을. 내 기억이 두 가지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볼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긴장된다. 어떡하죠? 너무 긴장돼. <웃음> 자, 그러면 시, 시, 시작합니다 오케이. 네 우선 시작. 치치 유랑건이 치. 어디서 될거같다치치나 아, 나갔다 올게. 오늘은 빨리 올 테니까 얌전히. 지보고 있어 하 바로, 하로 바로, 서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오 바로, 바로, 아로아 아씨 아 너무 긴장바다 이거 필요로해졌어 계속할게요 아. 이런 것에 상자가 있던가? 허미가 서파에 앉고 내가 허미 무릎에 앉아 DVD가 놓여있어 혼자 집 보면 심심할까봐 호미가 사줬어. 여기 들어 있어. 선반이다. 잠겨 있어. 숫자를 입력해야 해. 강식역 신월씨. 힘을 무르춘 모양이야. 말하지 마요. 너무 슬프니까. 여긴, 여긴 멀리 없어. 여긴 별리 없어. 바깥은 추워 보여. 지금 TV는 봐러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까먹었다. 나 여기서 까먹었는데 옛날에는 거라서 기억이 안나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나지가 않아 어떡하지? 내가 요거를 까먹었는데? 저장해놓고? 나 여기서 길을... 까먹었는데 이거 뭐였더라? 이장에서열수 없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될까? 나 여기서 기억이 안나 어떻게 하던거를 어.. 여기서 이렇게 안나? 그니까 러 만들어야돼 있어 정문니를 얻었다 따단 흐미는 언제나 상냥합니다 내가 좋아할만한 것들을 해줍니다 <웃음> 그래서 나에게 더큰 케이크를 줬습니다 하지만 요즘 흐미가 기운없습니다 오늘도 멍하니 있다가 그을고겠습니다 내가 이걸 언제 적었지? 기억이 안나 금이가 돌아온 걸까? 으 <웃음> 도왔죠. 신발장이 있다. 연다. 열리지 않아. 몬스테가 안 좋아. 상관이 잘리지 않아. 열씨, 열리지 않아. 해가에 송반이다 담겨있어흠미 냄새가 나 진정돼 제때 쓰는 라이트 호미가 책을 읽어줘 그만 됐어. 세면대 약간 높아. 어, 약간 따로따로 따로 같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항성초 장어입니다. 서 달렸는데 혼자 들어가기 무서워 토끼 인형 <웃음> 맞 토끼 인형 오 기억이 나긴 한다 여기 토끼 인형이 있어 토끼 인형을 먹어 이제 들고 같이 들어가면 된다 <웃음> <웃음> 안녕 어서와이엇 허물 받은 토끼 가져간다 인형을 얻었다 같이 가자 잠깐만요 채팅을 못봤는데요 f상 다음부터 영친 내면서 통화해줘 그리고 음 일단 힘내 힘내자지 <웃음> 힘들게 고마워요 안녕 아빠 님 한끼니까 괜찮아. 방금 커서 이거였이거구나그런구는이 친구는 이 프라이팬과 냄비가 있다 호미가덕으 태우니까 내가 지켜봐야 해 조미라가 들려있다 헬러드 기름이 있다 가져간다 이거면 열수 있을지도? 냉장고가 있다 뭔가 있는데 닿지 않아 달력이 있어 어제 날짜에 원이 쳐져 있어 1월 30일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이잘 나지 않아 날짜를 <웃음> 쓰면 될지도 반바이 차이가 닿지 않아 됐다. 안녕. 나한 방이 잘지 않아. 다쪽에 구두출구 있다. 가자간다구두고로뒀다 이거면 다 하려나? 안돼두지 말아줘. 어디에 쓰는여쭈일까 잠겨 있어 숫자입력해래도 어떤 건지 모른다. 야! 여건가? 아니네. 응? 어떤 거지? 어떤 거지? 이. 이대로가 좋아. 이거 아닌데? 어디지 설마 현관문인 건가? 열심히 집에 가야해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잠겨있다 내렸다내 내 가방과 신발 여기 있었구나 그거 말고도 뭔가 들어있어 장복은 오늘 해다 엄마는 저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아빠도 저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호미는 나를 좋아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호미가 좋습니다. 호미를 만난 지 오늘로 3개월이 됩니다. 지금부터 둘이, 둘이서 한 축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어제 축하 파티를 했어. 금이가 케이크를 샀었지? 그런데 그릇 깨져버렸어. 그 후엔 같이 TV를 봤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 방금 그소리는 욕실에서... 이럴 생각이 아니었어. 금이 갔... 있어. 왜 뭔가 있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 가지마처럼 차가워.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됐지 다 비밀번호를 찾아야 한다.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거지? 안 해요. 에퍼디는 내지 말래요. 음. 나나 고장난 거 아니겠지? 어제 낮짜를 원이 쳐져있어. 1월 31일, 13일, 13일... 뭐지? 130인가? 1. 비밀번호가 1. 아, 잠깐만. 1월 30일인가? 아니면은 1. 아니야. 1. 이씨. 1035. 열렸어. 어.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지? 또 뭔가 들어있어. 정문쓰리를 얻었다. 같이 TV를 봐도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허미에게 민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허미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어, 어 여기 박스에 피가 묻어있다. 어, 여기 이제 선택 두 가지다. 잠깐만. 엔딩을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 상자 안을 조사한다. 이고 쉽지 않아. 그래도 확인한다. 무시 호에어어호에 다녀왔어 안아서 미안해 앞으로는 계속 함께 있을테니까 외롭지 않아 나 지금 여자 파트인지 남자 파트인지 모르겠어 아, 네, 죽었다. 치, 저, 저, 저, 저... 나 죽었다. 어떡해? 힝. 정말 좋아해. 핫코. 이터디자이너골 그래픽 스틸. 일본어라도 모른다. 데스프레이어 어쩌고저쩌고. 사코. 4일코 소재 어쩌고저쩌고. 일본어니까 넘깁시다. 몰라요. 제작자. 년년년년 년인가? 뭐지? 번역미 기습 작업. 탄산 커피. 그럼 이게 배드 엔딩? 자, 이제 마지막. 다른 엔딩 봅시다. 두 번째 엔딩. 자, 여기서. 아미를 기다린다. 정말 기다렸는데 죽이진 않겠지? 설마, 에이, 설마. 안 열어봤어요? 살려주세요 죽기 시다 <웃음> 죽기는 싫은데 어떡하지? 다녀왔어 던져져서 미안해 괜찮아 앞으로는 계속 함께 있을테니까 응 외롭지 않아 Call me. 와, 딱 27분. 오늘 이제 네, 유튜브 1번, 오늘 여기까지. 그럼 빠빠이